여기 밤도 이게 아, 아침에도 이게 와서 네. 제가 따갔는데 네. 아 어, 이거 벌써 아람 주시 주신 거군요. 아람에서 좀 땄죠. 땄는데 네. 모르겠네 여기가 밤도 이게 어. 물이 너무 가물고 우가또아 예. 어우, 상당히 크네요. 아이 귀한 걸저 이렇게 많이 주시면 돼요? 아이고요. 사연님. 오늘은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학당주유소 사장님께서 농장을 크게 하신다고 해서 그 농장을 취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저 앞에 학당주유소가 보이죠? 학당주의소죠 아, 사장님 위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 우리 학당주의소 사장님께서 농장을 크게 하신 농장도 크게 하신다고 해서 그 농장을 취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네, 사모님이신가 보죠? 아 사장님은 안 계시고요? 농장장 있잖아요. 아, 농장에 가셨고요. 아, 그러셨군요. 여기 이거는 뭡니까? 여기 이게 이게 고추인가요? 예, 네, 고추 농장. 아, 가요. 고추 빠 놓으신 거군요. 이거 빠서 네, 네. 포장해 놓으셨네요. 네. 아, 그러셨군요. 네. 농장 우리 저 농장에서 나온 거예요? 네. 아. 해가지고 네. 살짝 농도서 거의 햇볕에 한 3, 4일간 말려 가지고 네. 한 거라 고춧가루 음. 엄청 좋아요. 아, 아, 그렇군요. 네, 네. 음. 농장에는 그럼 고추만 있나요? 아니 여러 가지 있죠. 어, 아, 표고, 뭐 고, 표고도 네. 한세동 사천 0백동 원목으로요. 표고? 네, 원목. 아, 표고도 심으셨고 표고도 네. 하시는군요. 네. 네. 그리고 원목이에요. 네, 고추, 표고, 네. 더덕. 더덕도 있고요. 네, 더덕도 네. 많이 심으셨군요. 마늘은 이제 심어가지고 수매했고요. 마늘도요. 네. 아, 그러시구나. 여러 가지, 뭐, 에메랄드 나무도 심고, 대왕참나무도 심고. 에메랄드, 에메랄드? 네. 네그 정원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대왕참나무. 아, 대왕 네. 가루수, 대왕참나무? 네. 네. 그것도 심어놓고, 네. 또 뭐, 고추, 뭐, 뭐, 잔나무도 애들 아빠가 그 전에 좀 심어놓고, 네 밤나무도 심어 밤나무, 잔나무. 네. 여러 가지 좀심어 아니, 주유술 하시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아. 언제 그렇게 다 하셨어요? 주유소는 네. 주로 제가 하고요 아 사모님이 주유소를 운영하시고 배달 같은 거 주유소 주문 들어오 애들 아빠가 가고 그리고 네. 이제 거의 농장에서 살다시피야죠아 사장님은 그러니까 농장을 주로 책임지시고 네. 농장에 주로 계시고 오늘도 농장에 가 계시군요 네, 네,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사모님은 주유소 운영하시고 네, 네. 대단하세요? 여기 차량도 상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것 같은데 주유소 일도 엄청 바쁘시겠어요.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근데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매출도 줄어들고.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네. 네. 경기가 많이 안 좋죠. 좀 어려워요. 음. 많이 어렵죠. 네. 그래도 뭐 주유소 해야 뭐엄들은돈 네. 번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나고 뒤로 빚지는 거고요. 네. 세금은 엄청 내야 되고. 네. 그러고 뭐. 카드 이것도 뭐 다만 몇천 뭐 원, 이삼천 원짜리 카드 응용 산들이 많아요. 아 전부 카드죠? 네. 네. 또 카드 수수료도 만만치 않아요. 네. 농장으로 찾아가서 사양 좀 빛고 안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상담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아 이제 드디어 농장 입구까지 왔습니다. 아, 이제 농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을 뵙고 이제 사장님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기가 아주 상당히 상쾌하네요. 아, 이제 농장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농장들이 이렇게 있구요. 사장님이 어디 계시나 사장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농장이 하도 넓어서 어 오늘, 고추 따시나보네요, 고추. 고추를 많이 따서, 싸, 세척해가지고 아놓으신 건가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디 계시죠? 저 아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아이고. <웃음> 안녕하세요. 어휘수에 갔더니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농장에 가셨다 그래서 일로 찾아뵀습니다. 아이고, 어, 농장이 상당히 크네요. 점심에 네 일꾼들 지금 점심 먹이려고 아 <웃음> 그러시군요. 여기 고추. 들어오다 보니까 고추를 닦아가지고 많이 쌓아놓으셨던데 세척해서 예, 오늘 고추 따시나 보죠? 예, 고추 따요. 아 그런가. 그러시군요. 고추 따는 데중 우선 먼저 볼수 네. 있을까요? 네. 잠깐 저거 끌돼 아, 여기가 고추밭이군요. 네, 네, 식사하러 가셔요. 밥 먹으러. 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추 따시나보죠? 네, 저, 베트남 분들이라. 아, 몰라. 한국말 잘못 다르시는구나. 네. 네, 그거 한 번, 어, 고추 따신 거예요. 네. 어디 가까이 가서 좀 볼까요? 많이 따셨어요? 아하 네, 안녕하세요 어디 고추당 것좀 한번 봐볼까요? 아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나나가가가네 네네 베트남 분이시라서 한국말을 잘못 하신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다 따셨나 보네 이제 고추는요? 여기는 다저 아래 이제 오후에 계속 이제 점심 드시고서 또 따야죠 아 여기 여기 말고 또 밭이 또 있군요 고추밭이 네, 아그렇군요네어 저쪽에 가지도 보이네요 여기는 또 파도 이렇게 많이 심으셨고 대파요. 아니 주유소 하시면서 뭐 이렇게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심으셨어요 파, 대파 이게 대파입니까? 예예. 네이 나무는 또 이게 뭐예요 이게? 에메랄드요? 아, MLRD. 이게 정원수군요 예, 에메랄드 그린이요? 네. 어이고, 이것도 저, 나무 밑으로도 계속 있네요? 예, 예. 한 네. 2, 한 2, 어이구, 이거 어, 심... 네. 한 2,500주 심었어요. 어이고, 많이 심으셨구나. 이거 대파 도 대파도 심었어요. 대왕참나무가 저게 한 천여주 되고. 어린 게대왕참나무 참... 지금 이게, 이게 대왕참나무입니다. 이거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여기도 고추밭이고. 예. 어이고, 이거 상당히 넓은데요, 고추밭이. 어우, 끝이 안 보여? 이야, 이거, 이거, 이 사임 농장이 총몇 평이에요? 여기가 한, 한 5,000평 될 거예요. 5,000평이요? 네. 그 저기 하는 거로 나무 심은 거. 네. 어, 하고 하면 한 7,000평 되겠죠. 아. 어, 사장님이 보니까 이 밭, 밭두구르다가 네. 밤나무를 이렇게 쭉 심어 놓으셨는데 이 밤은 좀 특이합니다. 작으면서도 밤이 많이 달렸네요. 예. 예. 예. 저건 대왕 참나무가시군요. 어, 대왕 참나무도 엄청 많이 심으셨는데요. 저거 이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왕 참나무는요 예, 심기는 일찍 심었는데. 아, 이건 또 뭐예요? 약초인가요? 빨간, 빨간, 예? 빨간, 빨간 무. 빨간 무. 빨간 무. 홍당무 당근, 당근 하시나요 아니. 그거고 또 다른 무수. 예, 예. 아. 네. 근데 이게 가으로 가지고 안나 가지고 물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길게 심으셨는데요. 네. 이, 이 가위로다가 쭉 위로다가 다 심었죠. 아 이건 당근이 아니에요? 예, 무예요. 아 이거 하나만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님도 보시게? 인저서 뭐 하나만. 인저서 뭐 이제 인저, 이제 커나가는 거라. 아 그렇게 생겼군요. 예. 예. 음. 인저서 이제. 인저... 네. 아주 구석구석. 다양하게 심으셨네요. 아니 사장님 그럼 주유소가 본업이세요? 아니면 농장이 본업이세요? 원래 주유소가 본업인데 네. 이 땅을 이걸 그냥 묵히고 그냥 놔두면 그냥 맹 그냥 또 상해 되잖아요. 네. 사장님 이 대왕 참나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왕 참나무가 네. 이게 저기 상해가니까 중국 상해하니까 이것이 전부 다 가로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것을 위에 제가 지금 술을 어, 운수를 쳐 가지고 네. 이것을 좀 저기 이저 뭐야, 전지를 해서 네. 그 저기를 해 놨어야 되는데 네. 이걸 못 했어요. 제가 음. 시간이 없고 뭐 제가 뭐 나이도 있고 나이가 70인데 네. 지금 이거를 어떻게 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뭐 텔레비 유튜브에 보니까 이 저기를 대왕 대왕 참나무 우위를 잘라 가지고 네. 가로수로다가 해서 빙 둘러서 아주 여름에 아주 그 호평이더라고요. 네. 대왕 참나무는 그렇게 흔치 않죠. 이거 제, 자주, 잘 보질 못한 것 같은데. 왜요? 대왕 참나무가 요즘. 네. 그, 많이들, 너무 많이 또 식재들을 해가지고. 아하. 참나무가 대왕 참나무. 좋다 그러니까. 가로수, 가로수로 네. 좋다니까. 하 네네. 이거 농장 이거 만들으라고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맹 맹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예. 예.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웃음> 어이구 많이 심. 엄청 많이 심으셨네요. 주유수를 하시면서 주유수가 분업이신데 분업이. 본업이 농장이 본업인 것 같죠? 상당합니다. 고추 농장도 고추밭도 이게 두두 번째 밭인데 이렇게 크네요. 이거 말고 또 있다고 하시네요. 고추밭이 이게 세척입니까? 예, 예, 아, 네, 세척. 어, 네. 아 지금 아주 전에는 제, 제 기억으로는 고추를 그냥 밭에서 따서 그냥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뭐 아주 청결을 아주 최우선으로 하는군요, 농장. 아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건조기로 들어가는 거군요. 저 건조기로 여기 건조기에 아 이렇게 이제 세척해가지고 건조하려고 건조 이게 건조기네요. 그러면 사장님 여기서 건조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건조하는 거는 60 60도에서 6시간. 6시간, 60도에서. 50도에서 6시간이요. 60도에서 6시간, 50도에서 6시간. 예, 네, 그러고 나서 저기 멀으면은, 어, 저렇게 양근, 양등, 양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조기에서 60도 6시간, 50도 6시간, 12시간이군요. 예, 네, 12시간만 딱 해서 저는. 거기.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건, 이제 여기서 태양으로다가? 저는 이제 삼사일, 날 좋으면은 삼사일. 3, 4일, 네. 네. 아, 이게 이렇게 말려놓으셨네요. 이게 건축에서 나온 거랍니다, 이게. 우리 사장님 애국자시네요. 이렇 무궁화나물도. 산에다 쭉 심으셨어요. 다리에다가. 무궁화나물을. 무궁화나물, 요 근래 우리나라, 우리나라 꽃인데도 이렇게 보기 흔치 않죠? 아, 어, 이게 도덕밭입니까? 어느 게 도덕이에요? 이게요. 이게 더덕인데, 아, 이게, 이게 다 시안이니까 이걸 건드리면은, 네. 파 다리가 저기 오니까, 그냥 네. 놔뒀죠. 아, 그래서 풀을, 풀을 못이는군요 풀을 그냥 놔뒀죠. 더덕십. 이게 다 더덕이에요. 아, 그렇군요. 오래돼가지고, 지금, 이게 소나무 밑에는 더덕이 안 끝나는데, 네. 제가 처음 성공했어요. 네. 아, 사임님이 처음 성공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 주인분들이. 그러네, 여기 소나무 맛인데. 네. 이게 다 도덕 아니니까 이게 다. 네. 뭐다 그런데 여기도 뭐 도덕 뭐 아주 뭐씨 떨어지라고 풀을 안벼서풀 속에 자연 발아 네. 하더라도. 풀 속에 도덕이 이렇게 있네요. 도덕은 이제 엉크로 땅으로 번져 있고 풀은 크고 하니까 풀숲 속에 있어서 아 이것도 도덕. 어우 도덕을 많이 심으셨네요. 이 도덕밭이 평이몇 평입니까 이게? 이게 한 300평대요. 300평이요? 한 심어진 데가. 네. 여기, 큰일 나나, 짱하나. 이거 봐, 땅속이 네.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아이고야. 아, 그게, 이게 도덕이군요. 이게 원, 음, 원, 원적이에요. 내가 네. 심어놓 처음 심셨어요 네네. 구구청 한번 들고 한번 앞에 서시겠어요? 이, 와. 뜨는 거예요. 여막 주먹 많은 거. 네. 이게 몇년몇년된 거예요? 요것이한 7년 됐어요. 7년, 7년근. 네. 썩지도 않잖아요. 네. 도달. 이거 진뭐 나오는 거 빨리 금방. 네. 아. 더더 냄새하고. 네, 네, 네. 이거는 뭐 사장님이 갖고 와서 <웃음> 사모님하고 드시던가 저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야. 네. 저기 뭐저 술을 담아서 드시던가 음. 한번 오시면은, 이게, 한삼이라고 없지나요? 네. 에? 네? 아이고야. 상당히 큰가 본데요? 얼마나 큰일 나는, 물로왔나요 <웃음> 야, 이거. 어우, 깊이 들어왔어요, 깊이. 아휴, 안 되겠다. <웃음> 어 이렇게 깊이 들어가냐. 눈만 유달리. 에헤. 아이거 어, 뒤지나. 상당히 크네요. 이사람잖아요렇죠그렇 네, 네, 네. 이거 루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아, 이거 하나는 벗겨 드려야죠. 아, 저 주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 <웃음> 아, 아. 저는 이거 이것만 됐습니다. 아 예. 오, 상당히 크네요. 아, 이 귀한 걸저 이렇게 많이 주시면 돼요? 아이고요. 사연님. 아, 이게 예, 예, 저희까지 저희 농장까지도 쳐줄 수 있어서 고마운데 감사합니다. 예, 냄새가 아주 막 네. 진동을 하잖아요. 상인 버섯 버섯도 또 재배하신다고 하던데. 예, 초고버섯이 네 표고버섯이 예, 네한 4,500개 정도 좀 4,500번. 4,500번이라 고 그러면 어, 참나무 하나가 한 도막이 네. 네. 1m 20씩에서 네. 그게 일본인가요? 예, 네, 그게 한본이요. 한본. 버섯 농장 좀볼수 있을까요? 예, 예. 아, 이게 버섯 농장이군요. 예, 버섯. 쌓아 드려데되 게. 아, 여기는 참나무로 하셨네요. 그렇죠? 원목에. 원목으로. 예. 참나무 원목으로? 예. 아, 여기 상당히 넓으네요. 여기 와 보시면 이게, 이게 이게 버섯이. 이게, 이게 버섯이. 이게 정말. 이 버섯나무. 이건 아깝다 아니에요? 버섯나무 보세요. 예. 보이 보시죠? 저 버섯. 예. 아, 정말 이 예, 그러고 이게 달팽이가 집어먹는 네. 달팽이가 와서 이이 네. 이 저기를 버섯을 긁어 먹어요. 아또 그래요? 달... 그래서 이게 저기 이게 밀기울로다가 만든 네. 달팽이 네. 이 밥, 이밥 효소제예요. 아하. 그러면 이 달팽이가 와서 네. 이렇게 이 냄새 막 꽈갖고 이거 네. 빨아 먹고서. 그러니까 달팽이가 버섯 먹지 말고 이거 먹어라라고 하하. 네. 저기 주간에는 안 하고 이런건 봐요. 이런건 네, 이거 보선한동치에서 요렇게 그냥 아, 아주 예쁘네요. 예뻐 네, 예. 네. 아, 여기 진짜 아주 쑥하니 낮죠, 이렇게? 동결 재량이 잘 돼서 그렇지 그래. 네. 뭐물런 거는 한나무에서 그 요, 네. 한 나무에서 뭐잘 알아보는 요한2 k g 딴 답수지 나죠. 아. 이거 좀 사연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해주겠어요이 버섯은 언제 종균을 박아서, 몇월에 박아서, 또몇 년째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그 과정이. 간단하게. 저기 작년, 에, 재작년에 이것을 시작을 해서 겨울에, 이 가을에 이나 원목을 사가지고, 네. 작년 봄에 이 원목에다가 종균을 넣습니다. 아하. 그러고 저... 나서 이것을 한 60일 동안, 네. 종균이 배양되도록 네. 이것을 그냥 쭉 늘어서 싸놔요. 네. 싸놓고 차광막을 씌워놓고서 수분 조절을 해주는데 네. 한여름에 막 날이 뜨거우면이 종균이 다 죽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차광막도 이중삼중으로 씌우되 이 간격을 통풍이 되겠군이 또 선풍기 틀어주고 네, 모으고 막 하고서 이것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을에 네. 이거를 작년 가을에 이걸 늘어놓은 거예요. 아, 이렇게 세우는 거는 작년 가을. 네, 그러고 네. 작년에 조금씩 몇개씩 나던 거 땄고 이제 올 올봄에 이제 뒤집어서 이제 올 가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수확을 한다고 보는데 조금 일찍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음. 이게 세동인데 네. 이, 아, 이런게세동이나 됩니까? 예. 아, 그러시군요. 예. 한동에 한, 한 1,500개씩. 네. 네. 통나무로 1,500개. 예. 네. 네 그럼 4,500개. 아래 것은 조금 커가지고. 네. 4,800개 정도 될 거예요. 네. 아이고, 네. 엄청하시네 아니, 주유소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여러 가지를 벌리셨네. 아니, 주유소 하시는 사장님이 농기가 없는 게 없어요. 네? 이게, 이게 다 뭐야, 농기가. 아주 복잡하고 많네요. 네? 이 주유소 사장님이. 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농, 농기구 이름이 뭐예요? 10kg다. 예? 10kg다. 10kg다. 네. 농업 전문가보다 더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셨네? 네. 네. 네. 네. 네. 어, 여기도 벗어 농장. 네. 이런 게세 동이 있군요. 예, 예. 예, 어이구.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진인우 그 길가르다가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어 놓으셨어요? 저기, 뭐, 구기자. 구기자. 뭐 또, 피망도 아까 보이는 피망, 것 같아요. 피망. 네. 오이. 오이. 해바라기도 심었는데, 네. 해바라기는 수확에서 지금. 네. 그 해바라기가 저게 키가 좀덜 크고. 네. 큰 거는, 소풍이나 뭐, 비오고 그러면와는 쓰러졌어서. 네. 그 저렇게 해서 말려놨네요. 네, 청양 특산, 특산품이죠, 구기자가. 그렇죠. 네, 특산물이에요. 도시. 뭐, 곳이... 어? 여기 하... 보니까 고구마도 또 길가에 고구마도 심으셨네. 아까 못 봤는데 고구마도 있네요. 어, 사이이 고구마도 또캐 또 놓으셨어요, 또. 아니, 여기 오늘 있... 캐시나 붙죠, 고구마. 네, 아, 네. 이 고구마. 고구마 캐 가지고 이렇게 놓으셨네. 길가로 이렇게 길가에 도 그냥 알뜰하게 이렇게 다 심으셨어요, 도로변에도. 이 고구마, 이쪽에 도로변 어, 울치에는 고구마밭. 또좌측에는 여기는 국기자, 음. 이 예, 청양 특산 특산품이죠. 국기자. 예, 대추나무인데 대추 이제 조금 이제 열기 시간에 완추 대추. 네. 대추나무도 한 백여 100여진 줄 심었는데. 백여 줄을 심으셨어요? 예. 어, 어디 있습니까 대추나무? 저, 저 앞에 군데군데. 아 네. 저기는 나무들이요 네. 대추나무군요. 네. 조금씩 조금씩. 아니. 새기 있는 데마다 심었어요. 네. 아니 치수를 하시면서 저렇게 그냥 뭐. 알뜰살뜰 그냥 땅을 그냥 이용하셨네. 을 산에다가는 더덕을 심으시고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 도움되실 참고될 만한 게 많네요. 여기는 농막. 여기는 또 종업원들 식사하라고 저온창고 어, 종업원들 식사하고 휴식하라고 여기 원두막. 어, 여기 원두막에 지금 휴식 중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하고 쉬, 쉬시는 거예요? 네. 아하. 원두아 원둥아. 오늘 뭐 식사, 점심 식사 하셨나 보죠? 네. TV까지 갖다 놓고 아주 종원들에 대한 배려도 아주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쉬시게끔. 어디 중, 중국에서 오셨나? 중국 방송 보시네? 네. 중국. 네. 아, 여기 참 농장 이름이 뭐였죠? 이래요? 네. 사실, 농장이라고요, 제가 낙농을 때는, 네. 원정목장이라고 그랬어요. 아, 원래 낙농을 하셨었군요? 낙농을 제가, 나구의 해장을 제가 한 10여 년 했죠, 천 아, 했죠. 그러셨군요. 나이, 그때 네. 그리고 축협, 네. 이사도 제가 재인 한 10여 년 했고, 네. 또, 하다 보니까, 일단 이게 농사지 다 손가락이 4개가 전단되다. 어우, 새로운. 근데 나중에 못 살렸죠. 아하. 세 개는 붙였고. 네네네. 농기계에 다치신 건가요? 네. 엔, 싸이로 엔스레기 담았잖아요. 네. 이것이 아들냄이 두살때 그랬으니까 아들이 서른여덟이니까 아. 36년 전. 네네. 36년 전에. 네. 의료보험도 안 되지. 네네네. 자, 이게 뭐. 고생 엄청 했구나. 그 신천 세브란스, 신천 세브란스 배우면서. 이것, 이것, 이거 세 개는 붙인 거예요. 아, 붙인 거예요? 붙여, 네. 성공을 했군요. 하나는 붙였는데 일주일 되니까 죽더라고요. 아하, 저런. 그래서 어쩔 수 지금 철단이. 네, 네. 목장하실 때 그러신 거예요? 예. 네. 아, 앤스를 주담다가 겨우 골피대로 아. 저렇게 진 고생 다 했습니다. 네. 아 오늘 <웃음> 이영생 담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저경까지 찾아주시고 <웃음>